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v 소장 방이선 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 접수되어 있는 부산 전역에 거래 가능한 재개발 매물에 대해서 오늘 한번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최근에 이제 사업승인가 안하고 분양평형 접수까지 되어 있는 문현 3구역 매물 입니다 구역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을 다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어, 매물 중에 투자자금이 좀 이렇게 어느정도 맞다든지 어, 그런 관심있는 매물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히 구역에 대한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빠르게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정도만 짚어드리고 어, 지나갈까 합니다. 문현 3부역이고요. 매매가는 6억 7천 그리고 감정평가는 3억4천8백입니다. 어, 프리미엄은 3억2천2백인데요. 어, 요거는 현재는 신청을 8,4를 해놨는데 홈플러스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어, 조합원들 상대로 전체 분양평형을 재신청을 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문양산구역이 감정평가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비례율이 올라가면 어, 그에 대한 또 좀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요게 어, 있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대연동에 있는 빌라인데요. 요거는 재개발 매물은 아닙니다. 재개발은 아니고, 어, 그냥 마빌라예요 경대학교 다니는 그 따님을 위해서 사장님이 이제 샀었던 그런 집인데, 이제 매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보증금 6천에 월세는 45만원의 수익이 있는데 선순위로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면 따님의 주민등록을 이렇게 빼서 후순위로 해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1억 6천에 인수금액은 6천 어, 1억이지만 선수리 대출 6천 정도를 만약에 더 받는다 하면 초기 자금은 한 4천 정도를 가지고 어, 월 수입을 45만원 달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월 어, 수리가 되어 있고요. 깨끗하게 어, 대학생 따님이 살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동 3구역에 어, 매매가는 12억이고요. 예상 프리미엄은 5억 5천 8 0입니다 다합식인가를 뭐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구역이죠. 어, 해운대의 또 마지막 남은 재개발의 노른자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 이건 서대신 4구역인데요. 어, 서대신 4구역에 아, 이 타입을 안 적어놨네요. 어, 조합은 분양가는 3억 2천인데 8사 타입이지 싶습니다. 네, 조합은 분양가를 보니까. 이미 철거됐기 때문에 취득세는 4.6%고요. 관리처분 인가가 낮고 이주 중에 있는 그런 진도입니다. 프리미엄은 3억입니다. 보통 통상한 3억 2천까지도 매물들이 나오고 해서 3억이면 굉장히 괜찮은 그런 프리미엄의 금액입니다. 인수금액은 4억 8,950이 필요한 서대신 4구역이고요. 모른데 그린비치가 저한테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재개발 구역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어 근데 이제 1억 이하의 그 공시지가로 공동주택 가격으로 어 외부인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좀 하러 들어가 있는 그런 구역이죠. 어 여기에 매매가는 1억 3,800으로 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역전세를 8,000에 거주를 해주시니까 투자금은 5,800입니다. 그리고 오산마을에 어, 나대지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어, 나대지는 지금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된 곳에 그런 나대지 매물은 이미 재개발이 된걸 알고 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비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근데 오산마을처럼 아직 구역 지정이 안된 곳에 먼저 취득을 하시고 그리고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는 얘는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뭐 그래서 같은 나대지지만, 구역지정이된 곳과 구역지정이곧 되려고 하는 곳에, 나대지의 신분은 내년 1월 1일이 지나고 나면 비사업용 토지는 20% 중가가 되고, 장특공이 적용이 안 되고, 사업용. 그 내가 사고 난 이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된 곳은 사용 수익을 마음대로 못하는 게 내가 사고 난 이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용 토지가 되거든요. 얘는 2년 보유하면 일반 세율이고 장토공이 적용이 되죠. 뭐 그래서 그 신분이 굉장히 다릅니다. 뭐요 관련된 것도 좀더 자세한 답을 원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산마을에는 뭐 매매가가 7억 5천이고요. 공급 면적이 76제곱미터라 지금 구역 지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해운대 그 l c 티 옆에 어 그래도 인 해운대를 할수 있는 그런 곳에 앞으로 관리처분인가 때까지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어 그리고 사업용 토지로 보유를 할수 있는 그런 나대지 매물이기 때문에 대출도 가능합니다 현재 1억 5천은 대출을 받아가 계세요 현 소유자가 어 초기 자금은 대출을 활용한다 하면 뭐한 6억 선이겠습니다 그죠? 어 이런 매물이 있습니다 양정 3구역에 여긴 관리처분이 나서 지금 이제 이주비 접수가 끝났고 곧 이제 이주를 제이 이미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어, 1호선 양정역 역세권이고요. 903세대를 짓습니다. 롯데, 롯데에서 단독으로. 근데 아직 철거전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같으면 취득세는 중과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프리미엄은 5억 3천에 나와 있는데 조합원 분양가가 인근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플러스 어 분양가의 차이를 어 합해서 매매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정 1구역과 연접해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어 그리고 레전드 어요 뒤쪽에 84a 저청 전세에도 나와 있어요. 전세가 굉장히 귀하거든요. 저층이라 해도 이거뭐한 5층에서 10층 정도의 사이에 그런 어떤 매물이고요. 어 전세 5억 7천에. 레전드 84A 타입이 판상형입니다. 이게 나와있어요. 입주 가능일은 10월 20일 그전으로 날짜를 맞춰주셔야 될 그런 전세입니다. 어 그리고 59A 타입이 건매가 하나 나와있어요. 건매는 아니죠. 뭐 프리미엄이 5억이니까 하나 나와있습니다. 프리미엄 5억에 어 대연 3구역에 오늘 보니까 저희 사무실 바로 앞까지 이제 가림막을 쳤네요. 어, 한창 철거 진행 중에 있고요. 9월 30일 날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하는 그런 진도에 있습니다. 4,488세대 짜리고요. 5호의 매물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거래는 이미 4억 7천까지는 된 걸로 알고요. 요거는 매물이 5억에 나와 있네요. 어, 인수금액은 5억 9,750입니다. 이주비 50% 선계된다는 전제하고요. 어, 그리고, 어, 레전드 121동에 이게 금매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레전드랑 대연산을 착각을 했는데요. 어, 매매가 6억 6천에 나온 게 있습니다. 이미 7억 중반대 시세거든요. 어, 6억 6천이면 굉장히 금매물입니다. 어, 용어의 재개발 여긴 사업 시행인가를 준비 중인 그런 진도에 있고요. 어, 인수 금액이 3억 9천이면 어, 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주비 나오면 그걸로 앞에 어, 그 그걸 상세를 하면 되겠죠. 어, 보증금은 내년 8월 만기인 어, 전세에 어, 1억 천의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금은 3억 9천, 프리미엄은 3억 5백에 해당이 되는 어, 그런 건데 요거는 감정평가를 그냥 올해 공주가 기준으로 100%를 잡아뒀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잡아뒀고요. 어, 오늘 문년 3구역 그 계약서를 쓰면서 그 공시지가에다가 예상 공시지가에다가 곱하기 1.5를 하고 어, 뭐 이렇게 했더니 그것보다 감정평가가 한 5천 정도 더 나왔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저희들이 잡아드린 이그 간평이 과다하게 잡히는 그런 간평은 아닙니다.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들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명장 이동 재개발에는 어, 부속 토지가 예상 간평 한 8천 정도 예상을 하는 이런 매매가 1억 8천짜리 매물도 있습니다. 어, 공급면적은 63제곱미터고요 어, 여기는 아직 어, 명장이동재개발은 뭐 사타 그 접수가 6월 1일날 78%의 동의율로 이미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직 통과는 되지는 않았고요 그, 요 구역도 있습니다 그 양정1구역 84A가 프리미엄 5억 6천에 매물이 하나 있어요 감정가는 9,470이라서 어, 초기 인수자금은 이수비가 나와있기는 60%가 나와있지만 지금은 조정이라서 50%까지 무주택자가 아니면 매매가가 6억이 넘으면 무주택자라도 참 50%밖에 성계가 안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취득세를뺀 어, 인수금액이 6억 730 플러스 매매가에다가 6억 5,470에다가 4.6% 곱한 걸 합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비례율 현재 138.8%는 감정평가서를 새로 교부를 파다가 있습니다.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 곳이고요. 어, 그리고, 어, 또요 문은 상부역에 보면 5억 7천짜리 단독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프리미엄은 2억 9천 6백 정도가 치고요. 어, 세입자가 3천만 원 있습니다. 초기 자금은 5억 7천, 매매가는 6억입니다. 피가 아까 뭐, 2억 9,700 정도면, 어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 누구보다 아래쪽 그프리미엄을 그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식통합 재개발에 64제곱미터짜리가 3억 5천짜리가 있고요. 어 그리고, 어또 3억 6천짜리도 있어요. 그거는 대략 한 71제곱미터 약간 뭐 0. 몇 빠지는 그런 정도 3억 6천짜리도 있는데 그거는 아마 화요일 날 계약이 어 마무리가 되지 싶습니다. 고거 나가고 나면 이제 기게 있는게 다예요 요거는 아직 짝을 다 맞추도록 기다려야 될 그런 매물입니다 그리고 범천 5구역에요 범천 5구역은 사타 통과가 됐습니다 8월달에 여기에 매매가 2억9천이 아니고 2억8천입니다 천만원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1억4천2백75만원 지금 우리 실장님이 안고쳤네요 양정 1구역에 아이고 요것도 아 요거는 어 이 단지에 청수가 25층 이상인 그런 매물이에요. 프리미엄 6억짜리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좋죠. 프리미엄에 감정평가에다가 비례를 곱하면 이것도 나름 괜찮은 그런 매물입니다. 그리고 문현 3구역에 아 이거는 계좌번호가 안 나왔습니다. 문현 3구역에 4억 2천짜리 84a를 신청했는데 감정평가는 1억 200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3억 1,800 정도 치고요. 이미 사업 생 인가가 낮고 평영 신청까지 되어 있는데 그건 재신청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이 문현삼입니다. 5억 2천짜리 이건 프리미엄이 2억 8,700 정도가 치고요. 최근에 문현삼구역 매물들이 제법 있고 그래도 굉장히 핫하게 되고 있는 곳이 문현삼구역입니다. 그리고 범천오구역에 매매가 2억 3천짜리 토지 위에 내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거예요. 내상 네, 프리미엄은 아까 앞에 2억 8천짜리 아파트보다는 좀 높게 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초기 자금을 좀 작게 어또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요 물건도 추천드릴 만하고요 어, 여기 아까 앞에 걸 내려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 있었네요. 요 매물이 2억 8천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를 놓으려면 1억 2천 정도 잔금 친 후에 세를 놓으면 주자금은 뭐 1억 한4 5천 정도면 이러한 6천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미 계좌를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폭산 1구역 폭산 어, 1구역에 5억 5천짜리 무허가 매물이 또 하나 나온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4억 5천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그리고 가칭이라는 곳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 그런 곳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소개를 드리냐 하면 구역 지정된 거 그거와 상관없이 평당 한800 정도의 6m 도로를 물고 있는 그런 깔끔한 단독주택이에요. 가격이 괜찮아서 이거는 그냥 주택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어, 매매가는 4억 2천인데 만약에 이걸 뭘 재개발 그 이슈와 연관해서 계산을 한다면 프리미엄은 7150 정도의 그런 매물입니다. 그리고 부민이 구역에 무허가 주택이 1억 5천짜리가 있고요. 요거는 프리미엄 1억 4500 정도. 어, 그리고 문현 3에 4억 5천짜리, 4억 천짜리 어, 또, 공동주택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3억 1,100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매물입니다. 어, 부민 2구역에 1억 6천짜리, 어,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복산 1구역에, 어, 공동주택 5억 5천짜리, 요건 빌라입니다. 요건 피가 3억 9 8 0 0 정도 치는거는 어, 올해 공동주택 가격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그런 매물입니다. 나름 프리미엄이 괜찮죠. 아까 뭐 4억 5천 치는 매물도 있었는데 그죠. 요게 있고요그 다음에 불만골 어, 주환에 요거는 주환이 또 해제가 돼야그 다음 재개발 어,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을 하든지 하겠죠. 어, 거기에 또 매물이 어, 2억 7천짜리가 있는데 어, 예상 프리미엄은 1억 3천 8백 20정도 전부 다 그냥 예측입니다. 인수 금액은 보증금 1000만원이 있어서 요거는 한 2억 6천 정도 있으면 인수가 가능한 그런 매물입니다. 그리고 문연 1구역에 예상 간평은 8천 8백 20인데 프리미엄이 5억 6천 180입니다. 사업 진도 대비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가 있죠. 매매가가 6억 5천입니다. 보증금 100만원이 있네요. 이런 매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망미 주한 이것 역시도 주한을 또 해제를 해야 뭐 가능한 그런 매물이죠. 매매가 6억 5천 이고요 8500에 세를 들어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예상 프리미엄은 3억 3800. 광안 7구역에 광안동에 화가들이 그림을 많이 그려 놨습니다. <웃음> 거기에 인수금액 2억인데 나는 무조건 광안동은 해수동 중에 수영구에 광안동에 하나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분은 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매가는 2억 7천이고 프리미엄은 1억 6천 9 35만원 정도 치는 그런 매물입니다. 광안 5구역에도 있고요. 매매가는 3억입니다. 프리미엄은 1억 6천 5 0 정도 치네요. 다뭐 원룸들이겠죠. 그 광안 3구역에 광안 3구역에 매매가 4억 4천짜리도 이렇게 있어요. 프리미엄은 3억 7 5 8 0이 4타가 통과된 그런 곳입니다. 서금사 5구역에 이번에 시공사가 굉장히 멋진 조감도를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거래가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되고 있고요. 프리미엄도 움직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매매가 3억 8천이고요. 세입자가 이제 2천에 들어있고 프리미엄은 2억 5 5 30 정도 치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리고 범천 사구역에 여기는 시공사를 큰소시엄 3사를 그냥 힐스테이트 단독 브랜드로 이번에 총해서 바꾸었던 그런 곳이고요. 힐스테이트에서 조감도를 아주 멋지게 뽑아서 조합원들에게 배부를 했는데 멋지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무가 뚜껑이 매매가 3억 3천짜리가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3억 2천정도 치네요. 다주택자분들은 취득세가 그냥 4.4기 때문에 사시기 좋은 매물이죠. 어, 그리고 우암 1구역에 59A 타입이 프리미엄 3억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인수금액은 3억 3천 80이고요. 이미 다철거있기 때문에 동호수까지 아니고 그 타입이 다 확정이 돼 있잖아요. 어,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가져가기가 좋죠. 그리고 광안 3구역에 여기도 사타가 통과된 지역입니다. 매매가 3억 3천에 프리미엄은 2억 5천 8백 7십 5만원 정도 그리고 수영망미 재개발이겠죠. 매매가 4억 7천 어, 여기에 프리미엄은 3억 5천 4백 5만원 정도 치네요. 이런 매물도 있고요. 그리고 연산 1구역에 다세대주택 1천 다세대입니다. 매매가 2억 9천 어, 이건 제가 팔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영도 5구역에 허가단독주택인데 어, 주인이 4천 역전세를 살아주실 그런 매물입니다. 초기자금은 2억 4천 어, 간만 1구역에 107B 타입 입주권입니다. 매매가가 3억 3천이에요. 감정평가 7,800. 이 간만에선 제일 큰 타입인데, 107 타입이 다른 건 프리미엄 이거보다 높게 뭐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가격이 괜찮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망미 5구역에 매매가 3억짜리. 전용 면적이 69.3일 짜리 빌라입니다. 프리미엄 1억 6,695만원. 아, 이거는 팔렸나 모르겠네요. 아,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 음, 이렇게 초롱부동산에서 직업하고 있는 그 매물을 그냥 쑥, 어떤 게 있습니다 정도만 훑어드렸습니다. 요걸, 한번 보시고요. 관심이 가는 지역은 전화를 주시면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시면 그 해당 지도라든지 뭐 입지라든지 세대수라든지 뭐 현재 어떤 그런 상황을 자세하게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근데뭘 알아야 질문을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매물이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연락 주시면 상담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